안녕하세요. 예당 김현진 작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작품은 꿈꾸는 일곱 초대인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등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등불은 어두운 곳에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두운 곳에 등불을 놓으면 밝아집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더 귀중한 사람의 마음의 어두움을 어떻게, 무엇으로 밝힐 수 있을까요? 등불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어두운 곳이 있으면 어디든 비추어 밝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삶의 지혜나 지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기도가 우리에게는 마음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등불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등불을 키는 삶을 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이 기뻐 맞이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보다 삶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있으라는 영영의 말씀이 나옵니다. 등불을 키기 싫은 순간에도 꼭 등불을 켜고 서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삶이 잘 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옳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어두우면 마음이 어두우면 올바른 길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잠언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은 어,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의인은 이 빛이 환하게 빛나고 아기는 이 등불이 꺼져버린다고 해요. 마음의 등불이 꺼지면 우리 의 삶도 꺼지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10편 18장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어, 내가 꺼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내 영혼의 등불이 밝혀져서 흑암을 밝히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니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기 때문에 어, 여와를 찾는 장면이 나오네요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이 꺾이고 상해지고 등불이 꺼졌을 때도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저희 영혼의 등불을 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자 앞에 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등불을 켜고 있을 때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설명한 구절이고요. 어, 우리가 슬기가 없고 미련하여서 등불이 꺼져갈 때 등불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등불을 빌려달라고, 라고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 그렇게 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음, 여호와의 등불을 켰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복음 15장 8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밀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이 있는 자, 마음에 등불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빛을 함께 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 마음 안에 등불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세요. 새벽별인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등불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전 명령은 등불이여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우리가 교회 가서 명령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 법을 듣고 훈계를 듣고 책망을 듣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곧내 삶을 모른대로 이끌어가며 내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가는 그런 등불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이 책망받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피하고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나는 안 들어야지 나는 내 멋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꼭 듣고 지켜서 생명의 길, 밝은 등불이 켜져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이고요. 잠언 20장 2 7절 말씀 사람의 영혼은 여와의 호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이라 우리가 등불을 터져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내 마음속을 살필 수가 있어요 스스로도 아내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었네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내가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내 마음속을 살피어, 살펴나가면서 그 마음을 살폈을 때 우리가 고칠 수 있고 옳은 길로 갈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등불을 마음에 키고 사는 삶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삶은 이렇게 중요한 내 마음의 등불을 켜는 삶이라는 것 우리 같이 명심하도록 해요 자먼서 20장 20절 자기의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기 원하세요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내 마음에 등불이 꺼지는 삶이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마음에 등불을 꺼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주의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존중하며 내 마음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죄를 떠나있고 죄에서 나를 코로나에서 우리를 격리하는데 죄로부터 나를 격리시키고 의로부터 나를 오픈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읍서 29장 3절 그때는 에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밑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암흑 같은 삶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등불 내 마음속에 등불을 켜고 있으면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음, 무슨 일이 있었나 너무 평안하게 그 모든 흑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영혼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삶이 잘 된다 꼭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하고 마음의 등불을 항상 키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이 등불을 키는 방법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이 등불이 살다 보면 희미해지고 꺼져갈 때도 있지만 여호와께 돌이키면 이 등불이 어, 다시 하나님께서 꺼뜨리는 분이 아니시고 밝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등불을 켜고 살아갈 때 행복하고 잘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 그림을 볼 때마다 영혼 안에 여호와의 등불을 키시고 말씀에 묵상하시고 기도에 전념하셔서 어, 정말 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등불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꿈꾸는 어, 일곱 초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그린 일곱 금초대는 깨어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일곱 금초때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때 깨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막 불타오르다가도 점점점점 우리가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일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늘 깨어 이 처음 첫사랑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첫사랑을 신랑을 기뻐하는 신부같이 기뻐하며 교회를 사랑 하나님은 고하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린 일곱 금초때는 어 깨어있는 교회로 의미하는데요. 교회의 의미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걸어다니는 교회인 그리스도인 한명한 한 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응답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빛빛 주어서 그의 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평탄한 삶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때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부르심이 기뻐 그 부르심에 기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교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순결한 마음으로 졸지 않고 등불을 켜놓는 일곱 처녀와 같은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찾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삶을 등불과 같이 밝게 비추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하나님 앞에 크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어서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등불을 마음 안에 키고 그 등불을 들고 다니는 그러한 크리스천이될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져서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서 참으로 그런 하나님을 열망하는 교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밝은 빛으로 대낮과 같이 밝은 그러한 세상이 될수 있길 이 땅의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수 있길 우리 그리스도인 으로 인하여 정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춤추는 교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교회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길 저 또한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타는 교회가 될수 있길 기도 드리며 기도 부탁드리며 그러한 여러분 될수 있길 저도 기도 드립니다 춤추는 교회 주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다윗처럼 주님을 향하여 춤을 추고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 찬양 드리고 주님, 주님을 향해 깨어 있는 춤을 추는 교회 춤을 추는 성도 이 땅의 교회 교회마다 성도 성도마다 주님께서 임지하셨을 때 주님께 깨어 반응하는 교회, 깨어 반응하는 성도, 이땅에 마치 천국처럼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이 가득하길 오늘도 그런 예배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제 작품과 상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 다양한 sns에 좋아요 친구 추가 댓글로 반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통해서 제 작품과 상품에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제 네이버 초록장에 예담 김현진 치셔서 제 다양한 sns 구경하시면서 작품 통해서 큰힘 받으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구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제 작품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제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날 축복된 날 되시길 기도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